그런 게 되게 심해서 그러면 그 다이어트 하는 나름대로 어떤 나만의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나요? 저는 pt를 받아요 pt 네 꾸준히 네 정기적으로 응. 내가 귀찮더라도 계속 가서 그냥 몰아서 이제 피크 때든 한달 빡시게 배우면 몸이 딱 만들어지고 <웃음> 또 끝나면 은또 폭식하고 송수기와 아, 비수기의 차이가 <웃음> 네. 많다 우리 무슨 다이어트야 진짜 <웃음> 아니 그것도 다이어트야 네. 무슨 복싱 선수도 아니고 <웃음>